이 여자분 어때 보여요? 이거요 <웃음> 제가 자신감을 검색했더니 이 사진이 나왔는데 굉장히 자기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죠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어왜 이런 자세와 포즈가 가능할까 자신감과 관련된 표현이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하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신감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없는데 있어 보여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자신감을 채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말은 채워지는 거예요.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약간 돈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자신감도 사람들이 전부 다 되게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돈 있어 보이고 싶어 하죠 자신감도 사람들이 있어 보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없어 보이기 싫은 거너 자신감 너무 없어 보여 라는 말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게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돈과 닮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돈은 인격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자신감 자체가 인격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돈과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을 때 자신감은 소진되는 거예요. 없어져요. 계속. 그리고 이거를 잘 저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낭비하면 안 돼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어요 자신감을 불어넣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나눠줄 수도 있고 자신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이 없다면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채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돈 어떻게 하면 좀 저축할 수 있어요?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좀덜 써요 덜 <웃음> 쓴다 네 매일매일 지정해둔 금액만큼 적어내둔 적음해둔... 정답이 나왔어요 우선은 안 써야 돼 내가 막 미친 듯이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일정량을 계속 벌고 있는데 내 수익은 한계가 있는데 그게 막더 많이 나가버리면 어때요? 없어지겠죠 금방 그러니까 자신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도 얘가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줘야 돼요 구멍을 먼저 막아줘야 돼 내가 자신감이 빠져나가는 구멍 어디 있을까요? 귓구멍 <웃음> 우리가 남의 말에 너무 마음이 약해져 금방, 금세 남의 평가에 너무 쉽게 흔들려 귓구멍부터 막아야 돼요 귀에서부터 먼저 세거든요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었을 때내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고 너무 쉽게 흔들려 <웃음>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적인 피드백에서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TV프로를 보는데 이런 두 분이 나오셨어요 아, 저이 봐요 네. 저기 내가 저, 얘기하는 걸 열심히 안 듣는 것도 부분씩의 나쁜 점이에요 저는 처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들어야 소통이 되고 같이 뭔가 대화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감이 남의 말을 너무 듣는 거에서부터 자신감이 빠져나가고 이거를 듣지 않는 것이 우선은 첫 번째 내 자신감을 채우는 데 너무 큰 힘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나를 보면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앞에서 앞에 서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신감이 없거든. 이미 마음이 바닥이에요. 아, 나는 그런가 보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 보세요. 나에 대해서 계속 지적질을 해.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위축됐죠. 내가 이거를 다 수용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봉원씨 같은 자세가 필요해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됐어, 어넌 나중에 얘기해 우선 내 말부터 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기는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를 못해요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누군가 앞에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내 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흔들리면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할 때마다 말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는 거야, 내 말에.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결국에는 나를 크게 성장시키기는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점점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갈이를 해줘야죠. 그래서 새로운 땅에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뿌리 자체가 땅에 깊이 안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나무가 성장할 수 없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매번의 어떤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매번 그 시련을 다 받아들여서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자신감을 키워서 누군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 앞에서 말을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거예요